왔다 왔어 왔다 왔어 TV를 사랑해주시는 애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 왔어 진행 뉴스타 아닙니다 오늘은 특별히 크로바 네이 크로바 여섯닉 크로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로바는 행운의 상징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행운이 있을까? 자, 첫 번째 크로바를 찾아갑니다. 주게 파! 레이 크로바! 바로! 레이 크로바 맞죠? 네, 바로 저 레이 크로바입니다. 아, 바로 옆에 또 있네! 저것 도 뭐냐? 레이 크로바!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레이 크로바를 두 장이나 었습니다 이거 뭐 부킹이 잘 되는 것 같아. 레이 크로바가 쌍으로 나왔어, 쌍으로 그러면 또 옆에 또 있네. 지금 내립인데요 하나, 둘, 셋. 네이크로바. 이것도 네이크로바입니다. 이렇게 해서 네이크로바 계속 나와 네이크로바가. 아, 네이크로바 천지야. 이거는 이게 큰 놈이고 잎이좀 이상해 생겼지만 이것도 하나, 둘, 셋, 넷. 네이크로바네요. 네이크로바. 예, 이렇게 여기 또 있네 가운데. 네이크로바 맞죠? 네이크로바네. 네이크로바. 와. 네이클로바 인생에서 몇 번이나 찾을 수 있을까요? 이렇게 계속 찾을 수 있을까요? 그런데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있어요 네이클로바는 길거리에도 있고 한강에도 있고 그리고 장가게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습니다 여기 네이클로바 또 있네요 네이클로바 이렇게 해서 네이클로바를 쭉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네이클로바는 어디 있느냐 그 네이클로바는 있습니다.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 클로바를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? 계속해서 네이클로바만 보여주죠? 네이클로바만 보여주는 이유가 있겠죠? 마지막에 있지 않을까 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. 아마 있을 거예요. 없으면 이렇게 뻥칠 수가 없죠? 뻥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합니다.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네이클로바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큰 행운이죠. 자, 네이클로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이클로바 계속해서네이클로버만 나오네. 바로 이것이 그 말씀드린 여섯잎클로바. 여섯잎클로바입니다. 바로 여기입니다. 바로 여기 있는 이클로버가 여섯잎클로바입니다. 이렇게 해서 네이클로바 여섯잎클로바를 쭉 봤습니다. 행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